관객들의 안구를 실시간으로 갈겨대는 자비없는 면상과 멘탈에 기스나게 만드는 역대급 퍼포먼스 보는 순간 8옥탑으로 비명 터지게 만드는 저세상 끼쟁이들을 소개합니다 정말 지나치게 살벌한 장면들이 연이어 터져나올 예정이니 무서운 거못 보시는 분들은 이불 속으로 꽁꽁 숨어주시고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다소 격렬하게 오염된 면상으로 관객들의 시청각 기능을 마비시켰던 시대의 악령이었죠 비명을 지르는 순간 요단강 렛츠 기릿 데드 사일런스의 메리 쇼입니다 살아생전 뛰어난 복화술 공연으로 반무대 메인 스테이지를 접수 가장 아끼는 인형인 빌리와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메리 쇼는 어느날 자신의 공연을 망쳐버린 한 소년에게 격분 아이를 잡아다가 가열차게 조져버린 뒤 결국 자신도 그 가족들에게 혀가 잘려 살해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을 인형처럼 만들어달라는 소름끼치는 유언을 남기고 101개의 인형과 함께 땅속에 묻혔던 메리 쇼는 은 당연하다는 듯 악령이 되어 부활 자신을 살해한 제이미 가문을 대대손손 족쳐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왓더상큼 오묘한 비주얼로 등장하는 족족 슈퍼한 충격을 선사 뭔가 다른 의미로 인형을 닮은 곱상한 외모에 틈나는대로 갑툭튀를 시전하며 온갖 이벤트를 후리던 메리셔는 무려 요딴면상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상대방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골로 보내버린다는 왠지 치사빤스한 만행을 자행하게 됩니다 일단 비명을 참으면 살수 있다는 신라같은 희망이 존재하긴 하지만 솔직히 이런걸 보고 비명을 참으라는 이뭔 개소리 어쨌든 제임스완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와 박터지는 비주얼 안구를 쳐오리는 살벌한 퍼포먼스가 제대로 포텐터진 작품이고요 내가 만약 인형을 격하게 애낀다 뭐 그런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 Now, who's the dummy? 20여 년 만에 돌아온 중국의 강시와 원한을 품고 죽은 쌍둥이 악령의 초특급 콜라보레이션 다음은 리거 모티스의 강시 그리고 쌍둥이 악령입니다 뭔가 흉가 체험하기 딱 좋아 보이는 낡고 허름한 어느 아파트 이곳에는 아파트만큼이나 허름하고 음산해 보이는 다양한 사람들과 또 수많은 종류의 귀신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주민이었던 텅 아저씨가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이대로 허무하게 남편을 떠나보낼 수 없었던 무이 아줌마는 때마침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도사를 섭외 고대 밀교의 주술을 이용하여 남편을 되살리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된...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영화들이 그래왔듯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늘상 그 끝은 암담하기가 그지 없었죠 결국 텅아저씨는 보란듯이 시변을 일으키게 되고 아파트 분위기를 공포의 쌍바이꼴로 몰아넣게 되는데요 한편 이 아파트에는 더욱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정체는 무려 쌍둥이 자매의 악령으로서 옆집 남자에게 폭행당하던 동생을 구하려다 그만 언니가 목숨을 잃게 되고 이를 비관한 동생이 언니를 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자매는 깊은 원한 을 가진 악령으로 부활 아파트 2442호에 머물며 월세도 안 내고 우전취식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도사들이 출동 손에 땀을 주게 만드는 처절한 사투 끝에 악령들을 장롱 안에 가둬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예상하셨다시피 진짜 공포는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육신없이 영혼만 남아 떠도는 쌍둥이 자매의 악령과 영혼 없는 살덩어리에 불과했던 텅아저씨의 강씨 이건 뭐 대놓고 둘이서 뚜엣 한번 해보라는 얘기였죠 결국 기회를 엿보고 있던 쌍둥이 자매의 적극적인 대쉬가 이어지게 되고 곧 영화 역사상 최초 악령의 빙의된 강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30년 전에 귀염뽀짝했던 강씨들과 비교해본다면 정말 역변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심지어는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격하게 다크해진 느낌이라 강씨가 진지를 빨게 되면 이렇게 까지도 무서워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뭔가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드는 영화였고요 강씨 영화에 대한 애정과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부를 깊숙이 강타하는 살벌한 공포가 화면 가득 시꺼멓게 펼쳐집니다. 다음은 정체를 알수 없는 묘령의 시신이 등장. 두 남자를 밤새도록 놀려대며 저세상 까꿍을 일삼던 영화였죠. 영화 오톱시 오브 제인도의 제인도입니다. 참혹한 학살극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느 살인사건 현장. 이곳에서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로 반쯤 묻혀있는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후 신혼미상의 여성을 뜻하는 제인도라는 가명으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들어가게 된 그녀. 하지만 제인도라는 흔해 빠진 이름이 영마음에 들지 않았던 탓일까요? 곧 부검실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연이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제인도의 시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충격적인 몸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발목과 팔목의 뼈가 부러져 있고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했으며 폐는 새까맣게 타버린 데다가 내장 곳곳에서 수많은 자상이 발견 심지어는 혀까지 잘려나가 있는 등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가 죽탱이를 후리게 됩니다 이후로도 부검이 진행되면 진행될 수록 더욱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귀신 영화에서나 볼법한 온갖 살벌한 연출들이 약 5초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다가 터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뒤늦게서야 밝혀지는 제인도의 세상 충격적인 정체 과연 이 부검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신원 미상의 시신이 펼치는 블록버스터급 영안실 액션 호러가 솔로분들의 냉랭한 옆구리를 따스하게 대표드립니다 막 심적으로다가 쪼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 비디오 게임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는 최첨단 악령의 등장 다음은 게임만 하면 쳐죽고 자빠져 있는 수많은 발컨 게이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작품이었죠 영화 스테이 얼라이브의 엘리자베스 바토리입니다 <놀람> 세계의 호러 게임 스테이 얼라이브 복합 장르의 콘솔 게임으로서 온 오프라인 멀티가 가능하고 FPS와 롤플레잉, 액션과 어드벤처 요소까지 가미되어 있는 뭔가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가상의 비디오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단한 가지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게임오버를 당하게 되면 현실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사실상 저 같은 발컨들은 꿈도 못꿀 게임이랄까요? 한편 스테이 얼라이브의 현실 반영 기능은 비단 게임오버뿐만이 아니었으니 바로 게임 안에 있던 악령들이 현실 세계로 뛰쳐나오게 되면서 현실과 게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얻게 되면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정으로 뭔가 덕후스러운 기운이 스멀스멀 느껴지는 작품이었죠 어쨌든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주인공 일행은 가장 먼저 게임을 만든 제작사를 찾아가 보기로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밤샘 근무로 쩌들어 있는 평범한 게임회사 가 아니라 뭔가 고풍스러운 느낌의 낡은 대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게임 속의 배경이 된 곳으로서 무려 스테이 얼라이브의 최종 보스인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잠들어 있었는데요 사실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처녀들을 납치한 뒤그 피로 목욕을 즐겼다고 전해지는 실존 인물로서 극 중에서도 그러한 악녀의 이미지를 적극 반영 검은 마차를 타고 다니며 인간을 사냥하고 희생자를 천장에 매달아 놓은 채 피를 뽑는 등 그야말로 화끈뽀짝한 장면들을 사정없이 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녀에게도 한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오로지 어둠 속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슈퍼 야행성 귀신이 등장 본능적으로 취침소 등을 자제하게 만들었던 본격 낮저밤이 야간개장 호러물이었죠 다음은 라이트 아웃의 다이애나입니다 1984년 당시 13살이었던 다이애나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던 중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빛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희귀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설상가상 분노조절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결국 멜버리 힐 정신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소피라는 친구를 만나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된 다이애나는 급기야 소피와 베프를 먹게 되면서 집착과 우정 사이를 미친듯이 질했습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다이애나는 새로이 개발된 조명치료를 받던 도중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여기서 이대로 끝났다면 모두가 행복했겠지만 애석하게도 소피를 향한 다이애나의 집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이게 좋네, 요안 보여? 이후 어둠 속에서만 존재하는 악령이 되어 소피의 껌딱지가 되어버린 다이애나는 자신을 방해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둘씩 쫓쳐나가며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게 되는데요 빛에 닿으면 몸이 타버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 뭔가 스펙하면서도 타클한 능력으로 보는 이들의 염통을 쫄깃하게 쭈물러 주었습니다 절친을 향한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인해 끔찍한 악령으로 변해버린 다이애나 과연 소피와 그녀의 가족들은 이 끔찍한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영화를 보고 나면 그날은 반드시 불켜보 자야 한다는 전설의 영화 라이트 아웃이었습니다. 화끈한 몽타주와 박진감 넘치는 몸놀림 매운맛 수녀 코스프레가 돋보이는 신성모독의 끝판왕이었죠 다음은 컨저링 유니버스를 통째로 씹어 삼켰던 사상 최악의 악마 발락입니다 불경하고 타락했으며 뱀을 부리는 사악한 존재 발락은 수녀 형상을 하고 있는 지옥의 악마로서 컨저링2의 메인 빌런으로 최초 등장한 뒤 이후 단독 영화까지 제작되었을 만큼 컨저링 유니버스 최강의 악마 중 하나입니다 수백 년 전의 악마 숭배 의식으로 인해 지옥에서 풀려났으나 곧바로 바티칸 군대에게 저지되어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었던 그는 2차 대전 당시 폭격으로 인해 봉인의 힘이 약해지게 되자 서서히 크르차 수도 을 잠식하며 힘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후 수녀원을 조사하러 나온 버크 신부와 아이린 수녀를 상대로 세상 살벌한 5만 개인기를 5분에 한 번씩 투척 반스를 5만 번 정도 갈아입게 만드는 초절정 공포를 선사해주었었죠. 명색이 지옥에서 살다온 원어민 출신 악마인 만큼 그 능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현실을 왜곡시켜 환영을 보게 만드는 비교적 뻔한 스킬부터 환영을 보여준 뒤 이를 현실로 바꿔버리는 고급 응용기술 자신이 타락시킨 영혼들을 이용해 시신을 되살려내기도 하고 뱀을 부리는 악마답게 직접 뱀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완전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시카고찐 사기캐였죠 어쨌든 그 와중에도 발락 자랑하는 최강의 무기는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이이 영화 이야기. 웨이.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 르는 애정으로 하루 하루 하루 명 하루. 사람 하나 살리는 치시요러 주시면 성이니다